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팔로스루에 관한 내용인데요 잘못된 팔로스루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팔로스루 중에서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첫번째 잘못된 팔로스루는 지나치게 길게 뻗으려고 하다보니까 나오는 왼쪽의 축이 무너지면서 몸이 이렇게 특히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래서 피니시 때 밸런스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방법의 팔로스를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스윙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네. 자, 이런 팔로스를, 팔로스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다운 스윙의 시작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가고 자, 다운 스윙이 왼쪽에 축이 만들어지면서 클럽을 던지듯이 탑에서 공 쪽으로 끌고 오지 않고 바로 던지듯이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에 왼발에 벽을 만들어주면서 골반을 잘 틀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동작이 지나치게 공을 너무 왼쪽으로 보내려고 팔로스루 길게 가져가려고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덤비면서 이런 식으로 다운 스윙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축이 무너지는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서 팔로스루의 방향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방향 자체가 옆으로 틀어지면서 몸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잘못된 팔로스로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팔로스로 이렇게 팔로스를 하시면 은스윙이 굉장히 커지는 걸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 방법은 지나치게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타가 제대로 맞았을 때는 공이 탄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공이 잘 나갈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탑볼이나 혹은 극단적인 흑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축이 중심점이 잡힌 상태에서 볼포지션 우리보다 왼쪽에 있고 머리는 공의 뒤쪽에 있는데 이 머리가 공의 뒤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유지를 하시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뒤집어진 채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로테이션이 지나치게 이른 타이밍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높게 팔로스루를 만들게 되면서, 약간의, 이렇게, 푸시선 볼, 그리고, 로테이션이 잘 됐을 때는 푸시 드로우가 나오겠지만, 훨씬 더, 훅이 심각하게 되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셋업 때 이미 내 머리는 공포지션 때문에 뒤에 있지만, 이거를 지나치게 기울이면서, 높게 띄어치는 공을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다운스윙이 진행이 될때 상체에 기울어진 각도를 셋업 때 만들어 놓은 각도보다 지나치게 높이면서 지나치게 뒤에서 파고들면서 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팔로스루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 많은 분들이 고치고 싶어하는 잘못된 팔로스루 바로 치키닝이 있죠. 네, 이 치키닝 같은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다운스윙에서 발생될수 있는 치킨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클럽을 던져주질 못하고 다운스윙의 아크를 크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작은 아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아크의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나치게 강하고 짧은 로테이션은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왼팔의 힘보다 강한 힘으로 클럽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이렇게 낚아채지면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팩트는 존이라고 부른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정된 스윙을 할수 있게 돼요. 물론 지나치게 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로테이션이 여기서부터 쭉 길게 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몸 앞에서 획 돌리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은 여기까지 펴진 상태로 잘 들어오다가도 지나치게 짧은 구간에 강하게 팔을 돌리려고 하면은 내 팔에 힘 보다 더 강한 힘으로 클럽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스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공이 만든다고 하면 은 공이 잘 맞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면서 지나치게 짧은 타이밍에 임팩트가 들어가게 돼서 공이 이렇게 맞아야지 임팩트가 들어갈 때 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야지 그대로 똑바로 나갈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짧은 타이밍에 스냅으로 공을 치게 되면서 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극단적인 흑성볼이 어, 조금 심하게 나올 수 있게 돼요. 최대한 팔로스루를할 때는 임팩트 전의 동작을 충분히 만들어주어야 그 동작을 타고 이어가면서 마찬가지로 큰팔로스루를 만들 수 있지. 약간의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해야지 조금 더 크고 긴팔로스루를 만들 수 있지. 여기서 지나치게 V자로 들어오거나 혹은 지나치게 짧은 구간에 모든 동작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의 아주 잘못된 팔로스루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공을 칠때 들어가는 힘보다 굉장히 적은 거리가 나오거나 혹은 방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팔로스루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이후 동작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이전 동작과 함께 크게 넘어갈 수 있게 큰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팔로스루가 조금 더 크고 어, 좀더 보기 좋고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팔로스루를 만들실 수 있으실 거예요.